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나나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려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소개될 내용은 더블 쿠션입니다. 더블 쿠션인데 어, 떨어져 있는 공 그리고 제수구 기르기가 많을 때 어떻게 치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시오. 자, 이렇게 더블 쿠션 배치를 세웠습니다. 장쿠션을 갔다가 다시 장쿠션, 단쿠션, 장쿠션으로 가는 라인이죠. 자, 요 정도로 떴을 때의 기준을 잡는 방법입니다. 기준을 잡는 방법은 수구의 옆면, 일족구의 옆면을 통과하는 선을 하나 껐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나오죠? 칸수, 하나, 둘, 셋, 넷, 대략, 대략 다칸 정도에 있네요. 자, 다섯 칸 정도일 때, 8분의 3 두께. 자, 전부 다 8분의 3 두께로 일단 고정을 할게요. 8분의 3 두께로 1족구가 중앙에 있을 때는, 자, 여기가 2족구가 있는 포인트죠.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 됩니다. 자, 요 숫자는 수구의 팁수입니다. 자, 원팁은 11시 당점. 왼쪽으로 갈 테니까 11시. 2팁은 10시 반. 3팁은, 음. 10시 정도 주시면 되겠네요. 뭐, 9시는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 요 중앙에 있을 때는 팁을 10시를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요렇게 있을 때 8분의 3뚝개. 자, 미들발로 나가면 되고요. 스피드는 2.5레일 내지 3레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원팁 구간에 이주구가 있으니까 8분의 3뚝개 원팁. 기울기 5칸일 때입니다. 자시탈를 해볼게요. 자, 8분의 3 두께 원팁을 11시 당첨 주시고 8분의 3 두께 미들발로인데 음 약간 밀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팁 구간 3리팁 구간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에 1족구가 앞에 있을 때, 1족구가 뒤에 있을 때또 방법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2족구가 2 포인트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점을 투팁을 주시는 거죠. 투팁 당점1 0시반당점 자, 8분의 3 두께를 보시고. 10시 반 당점, 유들발로. 10시 반 당점, 유들발로. 자, 요렇게 20쪽으로 가게 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을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요렇게 세 번째 포인트에 있습니다. 세 번째, 10시 당점이죠? 10시 당점을 주시고, 2.5레일 내지 3레일 스피드, 미들발로.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다를 때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기울기 네 칸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섯 칸일 때 8분의 3 두께였죠? 네 칸일 때는 8분의 2 두께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시탈해 볼게요. 8분의 2 두께. 투팁 구간이 있으니까 10시 반 당점. 8분의 2 두께. 2.5에서 3 내일의 스피드. 이들발로 투틱구간이 있으니까 10시 반 당점 8분의 2두께 2.5에서 3내일의 스피드 위들발로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그럼 기울기 3칸일 때 8분의 1두께를 치시면 됩니다. 기울기 6칸일 때는 8분의 4두께를 치면은 안되겠죠. 자 기울기 6칸 정도 되면 당점을 내리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당점을 줄여주시는 거죠, 오히려. 8분의 3 두께를. 자, 그 다음에 앞쪽에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앞쪽으로 당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께를, 한 두께를 더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자, 8분의, 요 중앙에 있을 때는 3 두께인데, 여기로 오면 8분의 4 두께가 됩니다. 자, 8분의 4 두께, 원팁 구간이 있네요. 8분의 4 두께를 보시고, 원팁을 주시고, 2.5에서 3.1 스피드. 미들발로. 미들발로.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앞쪽에 있을 때는 더블 쿠션이 10포인트 이상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자, 뒤쪽에 있을 때는 더 가능하겠죠. 자, 뒤쪽으로는 제가 시타, 화면에서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트 화면으로 가시죠.